소통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양식 노트를 가지고 자꾸 점검하세요 뭐 어디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나 즉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 욕심을 부리고 있고 어디서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나 뭔가 시원하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을 때는 자기를 자꾸 돌아보시면요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?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, 사람이. 사람들 딱 자기 편견 빠진 데 있으면요. 되게 멀쩡한 얘기 하다가도요. 그 편견 있는 데 가면요. 자동으로 편견으로 딱 가요. 그래서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 안 됩니다. 딱 갑자기 고집 부려요, 멀쩡한 사람이. 상식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분야만 가면 갑자기 나는 무슨 주의자야 하고 탁 나옵니다. 근데 본인이 몰라요. 본인은 계속 일관되게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. 거의 무의식에서부터 그게 옳다라고 세뇌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분은 그리 가버려요. 그런 게요. 엄청나요. 한 개인 개인의식에 왜 이렇게 장담하느냐. 안 그러면 여러분 참나 각성했을 때다 불성이 그대로 터져 나왔어야 돼요. 육바람이 그냥 터져 나왔어야 돼요. 안 나온다. 엄청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. 참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참나가 알려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, 아버지?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. 아, 그놈 빨갱이입니다.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. 저다 판단해놨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랑 소통을 안 해요. 그 부분만 가면 소통 안 합니다. 자기 어려운 거는 그렇게 막 매달리고 소통하자고 아버지한테 덤비, 덤비죠. 여러분한테 유리하고 여러분이 익숙한 것만 딱 만나면 아버지랑 상의를 안 해요. 단독 결정합니다. 네. 신기하죠? 딱 걔는 이단인 걸로, 걔는 뭔 걸로, 뭐 탁, 탁, 탁 정해져 있어.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방했다? 걔는 적인 걸로. 내 정치적 신념을 공격했다? 걔는 아주 그냥 막, 뭐, 뭐 적패니, 요즘 같으면 종북이니, 탁 몰아쳐버리고 끝냅니다. 더 고민 안 합니다. 음,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. 인간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모른다 하시고 탁 내려놓을 때참 하느님 마음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느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이유가 살아, 살아간다는 살아 거, 생각감정 오감을 쓰는 순간부터 그렇게 지도기도 여러분은 여러분 은 생각이 있어요. 여러분 고집이 있고 그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이 영성 개발입니다. 그러니까 영성 생활의 본질은 자꾸 맡기고 마, 안 맡기면 그런 기회조차 안 와요. 근데 모른다 하는 분들은요. 그래도 다행인 게 기회가 와요. 모른다 하고 쉬는 동안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차명찜찜의 신호를 듣다 보면 요 자기한테 있는 문제점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내요. 그러면 발견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. 이게 영성생활의 본질입니다.